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2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 이어서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두 선화증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3절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기능에 대해서는 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서 어, 알아보겠는데요. 어, 법적 기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및선하증권 소진의 관계에서 세 가지 법적 기능이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 즉 Evidence of c o n t r a c t 바 for Carriage of by a 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기능, 즉 evidence of receipt for shipment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증권 어, document of a title to the goods로서의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해상운송계약은 낙성분류식계약인데요. 부전기 화물 운송에서는 용선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전기 화물 운송에서는 다수의 화주를 상대로 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화물의 수령에 대하여 선화증권만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기선 운송에서는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사실상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추정적 증거력을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선하증권에는 화물의 수령사실과 함께 뒷면에 운송인과 송화인의 운송계약상의 권리의인 관계에 대한 약관을 부합계약의 형태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선하증권의 운송계약에 대한 증거증권 기능은 1884년 스웨일드 보딕 사건에서 어, 브로우웰 판사가 선하증권은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운송계약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가장 훌륭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이래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본질적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이 무역실무 또는 해운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이 서명 교부되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고 선하증권은 성립된 운송계약의 내용과 조건이 구체화된 증서라고볼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구두 또는 서면의 운송계약이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운송계약 당사자 즉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는 선하증권의 내용보다 운송계약이 우선적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계약은 계약 당사자 상방이 합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되지만 선하증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 일방만이 서명하여 발행된 것이라도 계약의 증거증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은 부합계약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은 강행규정으로 운송인과 송화인 또는 수화인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에 대한 합의의 증거로서 발행인은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송화인은 동청구에 응하여 선화증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 야 합니다. 송하인의 기명날인이 있다고 해도 선하증권의 발행 실무 절차나 상관습을 볼 때, 선하증권 발행의 부합 계약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S 아데니스 대 아데니스 사건에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존재하고 있던 운송계약은 선하증권상의 계약 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계약이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수령의 증거 증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선하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약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특정 선박에 선적한 증거가 됩니다. 최소한 선적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관리하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선하 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추정적 효력을 가지는데, 증권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선하증권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 운송인은 이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화물인도청구의 권한증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증권은그 자체가 화물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인데요 송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적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화물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 즉 소유권, 질권의 취득에 대해 화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의물권적효력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이 발행,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처분인 화물의 양도, 질권 설정 등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합니다. 선화증권은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양도는 선화증권의 기재된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음과 같은 완전한 유통증권은 아닙니다. 절도 유실물습득 등의 불법한 방법으로 선화증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받은 선의의 선화증권의 양수인은 화물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수하인칸에 표시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배서가 없는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했거나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나타나서 화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운송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함이 없이 화물선치보증장만을 을 받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이 화물인도증권을 행사하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조된 화물선치보증장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은 사건에 대해서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에 입각하여 선화증권 소진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연방선화증권법 제 어, 8104조 만제 B항에서는 선하정권의 유통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하정권의 소유자가 사기, 사고, 실수, 강박, 분실, 도난 또는 횡령에 의해 선하정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선하정권의 양수인 또는 후속 양수인이 그 선하정권을 선의 유상취득하고 그 의무 위반, 사기, 사고, 실수, 강박, 분실, 도난 또는 횡령 등에 대해 통지받지 않았다면 그 선화증권의 유통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유통과정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선화증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매우 강조한 것인데요. 우리 상법은 물론 영국의 1855년 선화증권법과도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1989년 3월 14일 선고87 다카 1791 판결을 보면요. 해상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비법한 침해로서 어, 불법행위가 되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권리 침해의 결과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요의무를 현재의 결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런 이른바 런이 보증도의 상관섭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사라정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사라정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진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의 주의료인과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은 1992년 1월 21일 선고 9 1 1 4 9 9 4 판결에서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진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진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보이 또는 중장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다음은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운실무의 관점에서 운송물의 운송물 수령의 증거 또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무역실무 관점에서는 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으로 인하여 물건 매매 대금의 결제수단 화물에 대한 담보수단 화물 전매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물건 매매 대금 결제 수단으로서는요, 이 국제무역에서 매매 대상 물건을 선적한 매도인은 물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화한음에 환 의한 결제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선하증권은 화한음의 취익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증권인데요, 물건 대금을 받는 필수적 증권의 역할을 합니다. 매도인은 물건과 매매 대금 자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선하증권 등, 즉, 신용장에서 요하는 상업송장, 고장명세서 보험증권 등의 증권을 첨부하여 수화인을 지급인으로한 화환음을 발행하고 이를 수출지의 연행에 매입시켜 물건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은 국제무역에서 물건대금의 결제수단의 역할을 하는데요. 선화증권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물건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여러가지 주요사항, 물건의 종류, 수량, 수령지, 선적지 및 선적일자 등이 증명되면 물론이고 선화증권 자체가 육가증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 이러한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매매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운송해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어,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어, 물건을 받고 싶은 매도인과 어, 물건을 먼저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어, 매매대금을 보내고 싶은 매수인 사이에서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징수은행에서 어이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은 운송인과의 사이에서 어 운송계약이 체결 다시 되고요. 이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이선하증권과 환음을 매수은행에다 어 할인을 해서 대금 결제를 받고 다시 매수은행은 징수은행에 대해서, 징수은행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입니다. 이화원음과 선화증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결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은행은 이것을 다시 매수인에게 전달 하고 대금 결제를 받은 후에 매수인은 이때 받은 선화증권을 가지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때 선화증권이 화원음과 함께 이렇게 이동하면서 매매 대금 결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더 이것을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인 이제 앞에서는 징수은행이라고 했죠 여기서 징수은행에 해당되는 이 은행에다가 보통 매수인은 이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을 공탁을 해 놓거나 또는 예치를 해 놓거나 아니면은 뭐 담보를 설정해서 이제 그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이제 대금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요구를 하면은 이 징수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서 매수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신용장을 이 LC 개설은행에서 매도인의 이 거래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됐던 것을 통지를 해주게 되고요. 이 신용장 개설 통지를 이 통지은행에서 매도인에게 하게 되면은 아 대금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은 신용장과 화음 선화증권이 전부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어, 대금 결제가 되고 화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매매 대금의 담보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 대금의 결제 절차에 있어서 선화증권을 첨부한 화음을 매입하고 매도인에게 물건의 매매 대금을 지급한 은행이 이들 정서를 어, 신용장 개설은행에 보내면 개설은행은 매수인으로부터 물건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서 수출주의 매입은행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매매대금의 담보기능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매수인이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그에게 선화증권을 양도하지 않게 되는데요.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 선화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장 개설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인데요. 신용장 개설은행이 파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으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동선화증권을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받거나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인도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 화물의 전매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권한증권으로서 선화증권의 인도와곧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인도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증권 소지는 선화증권의 매매로 도착화물을 매매할 수 있는데요. 운송중인 화물에 대하여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전매기능이라고 합니다. 어, 선화증권의 이러한 기능을 증권에 의한 상징적 거래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다음은 그 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발행의 목적은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된 선화증권이 화물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운송계약 당사자 2위의 제3자에게 유통을 하는 것이 본래의 발행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화증권 유통에 있어서 인적관계는 첫째, 해상 운송인과 송화인과의 관계, 두 번째, 송화인과 선하증권 소진과의 관계, 세 번째, 선하증권 소진과 해상 운송인과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송화인이 이제 화물을 그 수화인에게 보내 주는데요. 이때 선하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운송인과 선하증권 송화인과의 관계는 어,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송하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화증권을 넘겨줘야 그 화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화증권을 수수하는 관계는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증권의 최종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선아증권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어, 선아증권 소진이 운송인에 대해서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운송물 인도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세 가지 관점에서, 즉, 그 당사자 사이에서 선아증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일의 관계, 1의 관계는 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인데요. 어, 양자의 관계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선하증권은 계약 내용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이의 관계는 선하증권을 주고받는 당사자 간의 관계로서 당사자 간의 선하증권의 경우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운송중의 화물을 선하증권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 선하증권의 인도가 증권에 기재된 화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3의 관계는 이의 관계에서 기인해 운송 중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선화증권 소진과 선화증권의 발행에 의해서 화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해상 운송인과의 관계인데요. 3의 관계에서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선화증권 소진이 운송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증권소진과 운송인 사이의 화물인도 청구권에 관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증권 소지는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만을 검토하면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화물인도 청구권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권 소진과 운송인과의 채권적 관계를 정하는 효력을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선하증권의물권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화물 이외에 행사하는 권리, 즉 소유권, 질권의 취득에 대하여 화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는 것을 선하증권의물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처분, 처분은 처분선하증권으로 해야 하는데요. 송화인은 운송인의 직접 점유하여 있는 화물을 매매나 담보의 설정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대판 1998년 9월 4일 96.6240 및 대판 1997년 7월 20일 97.19656 사건을 보면요. 화물의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하며 선하증권을 양도한 때에는 화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화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양수함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그물권적 효력으로 화물의 정류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화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물의 처분과 물권적 효력의 한계는 선화증권 소진이 증권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하더라도 화물 매매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극복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은 선화증권을 취득함으로써 화물위에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고 아직 현실적으로 화물이 인도된 것이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증권 소지인이 화물의 인도를 받게 될지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물위에 행사하는 권리는 증권수수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질권 유치권 등일 수도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의 물권적 처분과 운송일에 대한 처분권의 행사는 선화증권에 의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화물이 실제로 처분되어 양수인이 동산의 선입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이그 화물 자체의 선입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증권의 유통질서보다는 실제 물건 자체의 유통질서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는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송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화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의 청구, 운송의 중지 또는 반송, 기타 화물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채권의 내용이 선하증권의 문헌으로 기재되고 송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선하증권 문헌상의 운송채권에 대한 송하인의 권리를 양도받게 됩니다. 선하증권 소지는 선하증권을 소지한 후에는 운송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채권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는데요. 이때 수하인 또는 제3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운송계약의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선하증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요.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을 근거로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축소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간에 선하증권이 명시된 대로 권리의 의무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법적 경제적 지위가 상실되어 무역결제가 현금결제방식으로 퇴부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선하증권의 요인성에 의하여 송하인과 운송인 간에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요 대판 1972년 2월 20일 71.2500 다 사건인데요. 이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운임에 대한 특약사항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시하여 선화증권의 무능적 회력은 인정함과 동시에 선화증권 소진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관계는 선화증권의 기재에 따른다. 이렇게 관시하였습니다. 이 법률 구성을 보면 요 첫째 증거증권의 기능에서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화물 수령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 채권증권이기 때문에 화물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채권증권으로서 선화증권 소지는 그 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 법률상 당연한 지시 증권이기 때문에 배서금지 문헌이 없는 한, 어, 배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아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 소지인과, 어, 운송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선아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는 무언증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 제854조는, 어, 8, 제853조 제1항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간에 선하증권의 기재된 대로 개품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진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의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수령 선적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선적된 화물이 선하증권의 기재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공권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인이 발, 반증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 3조 제 4항을 받아들여서 선하증권의 모든 기재 사항에 대해서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한. 이러 우리 상법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은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의 선의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요. 어, 선의의 증권 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미법계상의 범인 금반원의 원칙 즉 에스토펠 원칙을 채용하였습니다 반대로 소진이 원래의 운송계약과 화물을 증명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 실무상 대량의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책임을 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unknown, 즉 부지약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을 이는 그 내용불명 또는 송하인이 선적했고 계량했기 때문에 운송인은 알수 없다. 또는 운송인이 이 내용을 다려보지 않았다. 계량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문구를 넣습니다. 어, 이 부지약관은 선화증권의 약관 중에서 운송인은 화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라도 운송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된 조항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송하인이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봉인한 것을 운송인에게 제공함으로 운송인은 그 내용물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송인은 사후에 선화증권 소진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의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약관, 즉, 부지약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자, 선하증권의 기재에 대한 각국법의, 그, 기재의 효력에 대한 각국법을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 법은 상법 854조에서 추정적 증거력을 주고 있고, 선의의 증권 소진이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991년 개정상법 이후에 이러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상법과 국제해상 물품 운송법이 서로 다른데요. 상법 제776조와 제572조에서는 무는증권성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양운송에만 적용을 합니다. 반면 일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은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받아들인 건데요. 추정적 증거력과 선의의 증권 소진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물건 운송에만 적용을 합니다. 또 전국은 중국은 1992년 해상법 제77조에서 역시 헤이그 비스비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고 있고 선의의 증권 소진에 대한 운송인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좀 강한 효력이라고 볼수 있죠. 1993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00, 에, 1971년 코고사에서는 추정적 증거력과 선의의 증권 소진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헤이그 비즈비 규칙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1992년 코고사 제 4조에서는 증권의 적법한 소진에 대한 결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55년 선화증권 법의 대체 입법입니다. 또 미국은 1893년 하트액트 4조에서는 화물의 양에 대해서는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화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선의 제3자에게 부실기지를 이유로 항변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994년 포머인액트즉 연방선화증권 법에서는 화물의 양에 대하여도 선의 제3자에게 항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36년 국부사는 추정적 증거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해그 규칙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1937년 상법 제656조에서 추정적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내용부지약관이 있는 경우는 제1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1936년 국부사에서 코고사에서 단순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고, 계양당사자 및 제3자 구별 없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1966년 코구사 제36조에서는 선하증권 기재 일정한 문헌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선하증권의 그 기능과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첫째, 증권의 효력을 기준으로 선하증권의 성질을 한번 다시 어,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 선하증권의 법적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하증권의 경제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잘 이해해서 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상, 어, 제2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